기적이 좀 치워주실래요? 기적이 좀 갖다주세요. 뛰어! 뛰어! 뛰어! 더 <웃음> 세게 뛰어! 더 세게! 더 세게 뛰어! 어. 어. 말고. 다다 다. 우 귀여워. 뒤로? 우와. 누가 먼저 할 것인가? 운동가 먼저 내려니다 우와 리 <웃음> 어머 야야! 뭐 모자야 뭐야? 수고했어. 손가당이요 안돼요.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. 끈적, 끈적. <목소리> 뭐야? 안아줄까? 아니 괜찮아 괜찮아? 안아 저기 보여 싫어 싫어? 좀무서 안, 안 무서웠어? 안 너무 안 무서웠어? 그럼 이리로, 일어나 보자. 일어나서 보자. 아니, 안무서 <웃음> 솔직히 고백해, 그러면. 무서워, 안 무서워? 안 무서워. 안 무서워? 안 무서워? 그럼 일어나서 보자. 진짜. 너무 솔직히 이거 말해봐. 안 무서워. <웃음> <웃음>